가방에? 적어 봐, 그면아이야 적어봐. 너 가방 좋아하잖아.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웃음> 야. 근데 엉덩이를 딱 뒤로 해가지고 어, 딱 자리를 차지한다. 가방이 근데 좀 사이즈가 좀 작지? 응. 아, 아, 아, 아이악! 망가질라 그랬는데. <웃음> 어, 이거 망마주려고한 건데? 맘에 들어? 아이씨, 내데 줄까? 좀... 어, 야. 야. 이게 땜빵이 보인다. 뭐 이.. 아니 언니 여기 지금 이, 바, 이, 이 이게 지금 이 안에 있던 거거든 이렇게. 아 제로이가 들어가니까 이이 누수가 된게 보이네. 지금 얘는 아아 뭐? 얘는 마무리 단계야. 얘로 아, 이제 고리 만들어야 돼. 진짜 이구나 그런데 이거 이거 좀... 어쩐 편해 보인다. 재롱이 줄까 아니 <웃음> 이 아기새 같지 않아? 둥지하네 아기새 그거 약간 망한거 아니야? 못쓰는거 아니야? 아니요 잘하고 있어. 이 가방같잖아 가방같아 안같아? 여기는 가방같은데 여기서부터 뭔가요? 아 이거는 옆면이어서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러면 착히고 뭐고 다 떨어지는거 아, 아, 그러니까 아니야? 아그 이거 재롱이가 이.. 이.. 적재.. 적재량을 넘어선 게 들어가서 그런 거야. 그리고 지금 좀 늘어났잖아. <웃음> 니트는 원래 늘어나요. 나는 언니 이렇게 한네 개만 해서 짜줘. 나는 짜줘. 니네 가방도 만들려는 거야? <웃음> 어, 이거 언니 취미로 하기로 한거 아니야? 너가방까인데 작품 리스트에 없긴 했는데. <웃음> 일단은 이 엄마 가방 만들어 줘야 돼. 엄마 겨울 가방 만들어 주려 해가지고. 제가 거기, 이어폰도 넣고 댕겨. 아, 야, 어? 톤을 맞춰야 돼서. 아. 뭐야, 그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언니. 이거 아니야? 아니. 세상. 아니. 아, 조금 아, 미안하다. 쥐소쥐소. 아. 제롱이한테 아. 영어 광고 들어왔어. 영어 어플 광고. 왜지? 몰라 <웃음> 나도 몰라 <웃음> 아, 물론 재료이가 말을 잘해 근데 그거는 한국어 한정인데 외국 개들은 영어 알아듣는 것처럼 가르치면 다 되는 거지 그럼 물론 우리 강아지 습득력이 굉장히 우수해서 근데 이번에 신기능 나온 거 보니까 좀 재밌는 거 같거든? 이거 한번 해봐 봐 AI 튜터랑 프리토킹 할수 있는 신기능이라고 하거든? 주제별로 롤플레이 할 수도 있고 내가 주제를 정해서 자유 토픽으로 롤 플레이했어. 언니 어학연수 갔다 왔잖아. 하라고? 응. 아 근데 그거는 되게 머나먼 응. 옛날에 다녀온 거거든. 아무튼 갔다 왔잖아. <웃음> 자유 토픽. <웃음> 나의 역할이 뭐야? 강아지 주인. 강아지 주인? 강아지는 왜 가방을 좋아할까요? 왜 가방을 좋아할까요? 흠. I'm not really sure. Maybe he likes the smell? 말해? 어, 어. Oh. o smell? o oh. smell. Oh. Yes. 어. Uh, uh, uh, uh. uh. uh. 아. 어. 어. <웃음> 어디 아파? <웃음> 아, 잠깐만. 이거 나 다시 말하고 싶어. Yeah, maybe he's just curious about what's inside. <laughs> yeah, I think he likes the smell. <laughs> Or maybe he likes the way they feel. Oh uh, yeah, I think so. Maybe he feels cozy in the bag. Do you think we should get him a bag of his own? Bear, well, uh, loves he... Likes every bag in the house. <laughs> 나 근데 b 피 w 서 못하겠어 그만하고 싶어 i m a d b e e I think he likes all the beds. Oh, d e m a r 야 e s i not e a t i t h e I think he likes all the beds in the house. a o t a a t h 오, <웃음> 어! 꽤 끝! 어, 어, 레슨 완료? 어나 스피킹 점수... 과연... 어! 어 75% 쇼도면 오. 괜찮아요 오. <웃음> 근데 너도 갔다자 너도 해봐 내가 해설제 해줄게 신났네 <웃음> 뭐하지? 교수님 <웃음> 이렇게, 이렇게 혼란스럽지 나 지금. <웃음> 교수님 논문 주제를 뭐로 설정할까요? 미쳤나 <웃음> <웃음> 알았어. 대학원을 진학할까요? 원에 진학해야 될까요? 어, 근데 나 생각이 없는데. 근데 언나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 말해봐. 저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뭐야. 오. That's fair. What are you interested in studying? 언니. 어. 좀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요. t h What do you think about going to graduate school <웃음> for <아니>, design? <웃음> 아니 이게 나를 들어가 짱이지. <웃음> 아니 하 그럼 나는 난 뭐가 된 거야 언니? 음 처음 사용해보는 사용자. <웃음> <웃음> 아니 근데 한국말도 알아듣네? 정확하게 알아듣네. 오! 우와. 그 와중에 들어. 진짜 너무 바빴어. 나연말이라가지고 일이 많아 가지고 나 그냥 한달 내내 일만 한거 같아. 나라드 파스타 진짜 잘만들잖아나라드 소스를 진짜 2시간 동안 진짜 홈메이드로 수제답 만들거든. 그거 해서 라드 파스타 만들든 아, 음,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이제 나 요리하는데 집중해야 돼 가지고 잠깐 이제 말좀안해 줄래? 아, <목소리> <목소리> 근데 얘 진짜 말을 뒤통차게 알아들어. 진짜 세상이 좋아. 그 세상이 조금 너무 무섭게 빨라지고 있다. 이거 가져온 거요? 아 줄까요? 아, 아, 아, 아, 떻게해지 안 먹었어? Did you eat? Why are you pretending not to eat? 그게 영어야나 <웃음> <웃음> 아까 배운 거야 다시 해봐, 그게 영어 <웃음> Why are you pretending not to eat? 음, 영어긴 하네 <웃음> 나 이렇게 말하면 안고 뭐하 들으려나? 깜짝 놀랐네 영어 아닌 줄알 Did you enjoy your meal? 영어 같지? 그건 영어 같지? Wow, 와! NO! Did you enjoy your meal? 듣지도 않아 <웃음> 주머니 얼굴 들어갔어 아주마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쵸비야